잉여맨 로블록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오늘은 저희가 공포의 바나나를 피해서 여기를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옆에 있는 바나나 보이시죠? 이 무서운 바나나를 바나나 탈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잉여맨 자, 얘들아 이제 여기를 탈출해보도록 하자 오케이 하는데, 탈출. 잠깐만, 리아가 바나나인가봐. 탈출 어떻게 하냐면, 어, 퍼즐을 세 개를 맞춰야 돼. 여기 케이크를 다 모으면 퍼즐 하나 맞춰주나봐. 바나! 어! 어, 바나나! 오, 바나나! 오, 바나나! 썩은 바나나다! <웃음> 잠깐만, 썩은 바나나면 엄청 달아. 바나나는 오래, 오래될수록 단거 아시죠? 어, 오! 어! <웃음> 숨어, 숨어, 숨어. 아, 어, 맛있다. 아! <웃음> <웃음> 야, 야, 야. 아, 리아 엄청 무섭네. 좋아, 빨리 <웃음> 퍼즐 풀어야 돼, 얘들아. 케이크만 맞추면 돼. 케이크만 모아서 중앙으로 가면 돼. 어, 케이크 몇 조각 안 남았어? 어, 두 조각 남았다. 두 조각. 빨리 케이크를 찾아야 돼. 케이크 케이크 케이크. 판놈드아 오! 이리잘 잡아? 아! 어? 여맨이랑 어? 나만 남은 거 아니야 지금? 맞아 맞아 맨이... 맞아. 여맨이야! 아 어떡해 어떡해 어떡해 어떡해! 아! 어! 어 나피안간나피안 간. 음... 맛있다. 야 그거 밟으면 어떡해? 내가밟았고만 누구지? 싸금만 하나가 제일 무서운걸 보여주마! <웃음> 너도 내가 좋지? 미호야 어머나? 내가 너가 좋아! 미호야 내가 케이크 내가 차놨거든? 케이크 이거 어? 놓을게 <웃음> 미호야 도망쳐! <웃음> 거기서 탐미호 너도 바나나가 맛있지? 어. 찾았어. 나, 나 찾았어! 나도 찾았어 나도 찾았어 걸로와나 근데 나 죽을 것 같아 오케이 맞췄어 버즐 맞췄어 이거 이제 버티면 돼 1분 남을 때까지 1분 남을 때까지 살아야만 있으면 돼못 찾지롱 오케이 20초 남았고 이제 1분 남았을 때 바나나한테 우리 위치가 공개되니까 빨리 나가야 된다 너희들이 너희들이 나를 먹지 않고 살수 있을 거라 생각해 3 이일땡 나가 탈출으로 시가 보인다 탈출으로 뛰어 쉬지 말고 탈축 앞에 누가 있는지 보여 쉬지 말고 뛰어 탈축 앞에 껍질들이 얼마나 많은지 보이단 말이야 아아! 대문 인형 벤너야 <웃음> 이 녀석 야. <웃음> 야 진짜 잘한다 저 바나나 아. 야, 저 아, 썩은 바나나 보통이 아니네. 어? 미오야, 미오다, 야. 뭐? 괜찮아, 괜찮아, 미오 못할 걸 맞아, 못 미오 해탈괜찮아빨다 빨리. 빨리 나다. 케이크 뭐야? 케이크 뭐야? 케 케이크 뭐야? 케이크 킥킥킥킥킥뭐바나 오, 바나나, 저, 뭐야. 오리지널 바나나가 더 무서운 것 같기도 하고. 바나나가 웃으면, 빙그레! 오, 바나나가 우리 잡아먹는다. 음, 바나나, 케케케케케케케 들어가기. 아, 한대 물렸다. 아, 물렸다. 아프다. 조심해. 조심해. 저 바나나, 꽤나 범상치 않아. 진짜 무서워 바나나 진짜 뭐 바나나 역시, 오... 어. 역시 원숭이들의 원픽인가봐 <웃음> <웃음> 원숭이들의 원픽 어. 여기, 아, 여기, 여기 여기 여기 여기 나나 숨어 있을게 어디 어디 어디 어디 어디 나어와들나 퍼즐 하나 맞췄거든 이쪽이 이쪽 오 이런 비밀 장소 <웃음> 오집야야야야나이런데로초대면 <웃음> 야, 어떻게 해야야야야야야야야 내일까지 <웃음> 내네가더니 바나나가 있냐고 야, 너무 무서운데 이거? 2분 내에 열려있는 종료 오케이 빨리 퍼즈 맞춰야 돼아 <웃음> 먹혔다 어 <웃음> 바나나 나 바나나, 나 바나나 뱃속으로 들어갔어 바나나 가이고가어뭐 오! 오! 오! 오! 오! 오! 리아야 내가 널 보고 있을게 꼭 탈출해 헬로! 어! 죄송해요! <웃음> 죄송해요! 죄송해요! 어, 죄송해요. 야, 바나나가 수능놈이! 야! 수능 어들어가 기어 수능 기어들어가! 기어 기어들어가! 바나나 킹! 나이스 그래도 바나나가 널 노리고 있어! <웃음> <웃음> 한 녀석 남았네 어한 녀석은 탈출할 생각이 없나봐 숨었어 완전 A few minutes later 과연 바나나는 나머지 식사도 하실 수 있을까요? 자, 위치가 보이죠? 안, 보이... 안 보이는데? 자, 노란색으로 보입니다 점으로 아아 아... 울겠네? 야미 <웃음> 끝났다 구독 과연 누구일까? 과연 나일까? 제발 아싸! 아, 나, 나. 아싸! 여맨이다 아, 바나나 아나나아나나아나나 바나나! 미야리! 미야리! 미야리! 미미야미 아! 엉덩이를 물렸어! 한입 삐어물어 봤다? 맛있네? 리아야! 일 분만 버텨. 그럼 탈수 있어. 리아야. 너 어디 있어? 너 숨어있지? <웃음> 어? <웃음> 탈출구가 어디지? 아. <웃음> 얘들아, 얘들아, 나가지 마, 나랑 놀자. <웃음> 나갈 다 미호야. 있어, 들아 야미, 아, 까비. 잠깐만, 누가 누가 안 나갔지? <웃음> 난 나간다. 난 나간다. 아, 야, 얼굴 얼굴 좀 보고 나가. 섭섭하니까. 서운해 나? <웃음> 바나나 좀 보고 나가. 나간다. 오 오. 바나나를 밟아버렸네. 어 뭐야? 어, 한명안 나갔다. 어한명안 나왔다. 한명안 나왔다. 마지막 한입 거리 저기 있다. 마지막 한입 아껴 먹었다가 먹는 게 최고지. 냠이 맛있다. <웃음> 좋아요. 자 이렇게 오늘 바나나 술래잡기 해봤는데요. 공포스럽고 재미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저희는 이만 가보도록 할게요 그럼 안녕히 계겠어요 안녕. 안녕 안녕 뿅 구독 뿅 좋아요 안녕